what h n i m a l o tv 자 바로 렌트카 회사로 갈 건데 멀미약을 두개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예. 네. 가도록하겠습니다. 저희 울릉도 첫 번째 목적지인 삼선암에 도착했습니다. 삼선은 뜻 아시나요? 네네, 알아요. 네, 네, 알겠습 선녀 세 명이 내려왔다 그래서 삼선암 맞죠? 네. 네 삼선암 내려왔다 왔는 내려왔다 돌이 됐네. 그습니다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일단 경치 한번. 관음도 앞에서 세팅 완료했고요 한번 물속 탐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에메랄드 에메랄드, 에메랄드 네. 이게 참 날씨가 좀안 좋아서 안 네, 보이는데 장난 아니에요 물이 그냥 파래요 마무리는 일단은 이렇게 해보도록 하는데 제가 본게 돌돔 비슷한 거 돌돔 비슷한 거랑 군소 군소 맞나요 군소, 군소. 네, 군소랑 이런 좀 많이 봤는데 에메랄드 빛의 그러한 물이 정말 정말 진짜 너무 잘 보여 같은 동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보여서 일단 수중에 한번 다시 불러보고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울릉도 해중 전망대를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먼저는 거한번 보고 맞죠? 아, 한번 안에 보고. 들어가서 네. 지... 네, 보고 한번그 어떤 고기들이 사는지 한번 보고 한번 가볼까요? 네! 하나 둘셋 뿅!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와 이거 찍으면 진짜 대박이다 우와. 야. 와. 와. 아, 지금 다시 먹이 줬어요 다시 먹이 다시 줬어요 이제 세팅 완료됐고요 수중이를 투입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다 지금 돌돔? 진짜 실제로 봤을 때제 손바닥만한 크기의 돔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이 진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돼 밑에 d k 랑 한번 눈을 한번 마주쳐 볼게요 수중 으로잘 보세요 예상대로 대박입니다 우와, 대박이에요 대박 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 오늘이 아니라 <웃음> 이제 현포항 근처 코끼리 바위 코끼리 바위가 근데 저거 방파제 넘어 있어요. 어디요? 방파제 넘어에. 방파제 너머에 <웃음> 코끼리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요 안에 물이 상당히 맑아요. 그래서 요 안을 한번 해보고 여기가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해마가 출몰한다 그래요. 그렇 네, 그래서 해마가 출몰해서 해마 뭐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죠. 한번 수중 촬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해마 발견 발견. 소비자 다시 쪽으로. 네. 저희가 애니멀로티비 하면서 처음 야간촬영을 실시했어요 그죠네 약간 약간 지치, 지쳤나?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자 처음 야간촬영인데 솔직히 당길지 안, 당길, 안 당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자리 바뀐 것 같다, 우리. 왜, 넘어갈까봐? 어? 아니야, 항상 좌측이잖아. 오케이. 자꾸 탕탕거린다. 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라! 저 암벽따라도 가도 괜찮겠다 암벽도라인도 독도 개념으로 자 2박 3일 동안, 울릉도와 강릉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 TV의 테드! 아, 디케이습니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